바질건 가지고 버릴 건버 네. 그건 자신 없는데. <웃음> 라이브. 네. 와야 간만에 연기 말고 이런 카메라 앞에서 너무 신난다. 너무 설렌다. <웃음> 너무 기분 좋다 진짜. 다목 말랐나? <웃음> 안녕하세요. 얼마입니다. 어? 야뭐 하면 돼? 아 어. 시킨 대로 할게. <웃음> 음. 응 음. 음. 저희가 어? 내가? 음. 내가 편집을 한다고? 내가? 도 해봤는데? 어요 어. 그걸 어어나 <웃음> <웃음> 좋아 그쵸 나 진짜 보고 음. 싶었어 오케이 억지로 일시키고 음. 억지로 좀 하게 만드는 귀찮게 하는 그런 컨셉이아그서어 저희가 편집을 수 있어요 어 좋아 <웃음> 예. 막해 막 <웃음> 막해 야편집없이 어. 괜요 오케이 <웃음> 네. 응? 요즘? 나하고 응? 끝나서 우리 이제 뭐라고 원고 금지라고 돼있어요 <웃음> 신이라서 간만으로 머리 했어요 그때좀두 <웃음> 가지 모습이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나 될까요? 나? 일단 우리 집 전방 3kg 3kg? 3kg? 여있습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차라리 아예 콘텐츠식으로 음. 아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배워본다든가 X봉을 <목소리도> 해본다든가 이번에 <목소리도> 이벤트를 좀 많이 야 x 을 사서 당첨을 해서 X봉한테 <목소리도> 이렇게 선물을 <목소리도> 웅정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같아. 서 그리고 나이 생각도 있었어 팬들이랑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컨셉의 영상을 찍어서 선물을 해주는 거뭐 음. 일단 다 던져볼게 아니면 이런 거 그냥 그 음... 감성도 있잖아 몇 장을 정해주면 내 모습이든 내가 하고 있는 거든 그순간순간을다 찍을게 그래서 그것도 음... 이벤트 같아 이벤트 웬일이야 이벤트 웬일이야 너무 좋 <웃음> 오케이. OO. 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어. 아, 나목 입고 싶어 왜냐면 응. 내가 다이어트 할때 있잖아 진짜 힘들었거든? 얼마에? 응. 그거 하면서 내가 미안한 상황을 되게 아... ASMR 어. 아... 그거를 보면서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... 내 o o 를 해서 아... 하는 거야 오케이. ASMR 이거 해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아... 신혁입니다 오늘 <웃음> 먹을 거는 10g이에요 고스 어... 이런 거, <웃음> <웃음> 이런 거. 어. 가능하다면 하는 거고 네.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하는 게좋 이게 깔끔하게 가질 건 가지고 버릴 그 네. 뭐야? 아 그거 다 하면 되겠다 몇개해는데 다르게 나온 거 같아 랑 CCTV 하나 그 CCTV? CCTV? CCTV? <inação> <isan> 아, 그래? 오빠. 오빠. 오빠. 오빠. 오빠. 오빠. 오빠. 오빠. 오빠. 오빠. 오빠. 오빠. 오돈 오빠. 오빠. 오빠. 오돈내빠 오빠. 오빠. 오빠. 오빠. 오빠. 오